만약에 내가 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내 친구들처럼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LPBA 선수이고 웨뱅피닉스의 막내인 김예은포입니다 네 어렸을 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빠의 권유도 당구를 치게 됐고요 아빠가 아카데미도운영하셨어서 수월하게 당구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당구를 치면서 가장 잘칠 때였던 것 같아요 12점 정도 칠 때였던 것 같은데 동호인 시합에 나갔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실수를 하게 되면서 경기를 졌었는데 아 저는 그냥 대회에 나간다는 게 경기복을 입고 나이키를 챙겨서 다른 사람과 치는 거구나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가 너는 거기에 <웃음> 놀러 간게 아닌데 공에 너무 성의가 없게 쳤다 공을 그래서 그때 좀 당구에 대해서 대회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억울한 점도 생기고 승부욕이 당구장이 있을 때보다 더 커지니까 그런 게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생소했어요. 대회를 하면서 정말 매번 느끼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회를 저도 큰 대회, 작은 대회 많이 나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떨리고 매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긴장감과 떨림은 왜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 그런 게좀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도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전체 리그에서도 막내여서 이제 항상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게 너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경기할 때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할 때만큼은 동등한 선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저도 어깨를 펴고 해야 되는데 아직 유교거리 마음, 몸속에서 나가질 않아가지고, 경기할 때도 약간 주눅이 드는 게 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팀원들도 많이 예뻐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예뻐해주셔서, 저도 더 신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응원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기할 때는 더 조금 제가 벤치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내이기 때문에 위로를 잘 못해드려요 저도 우리 팀원들한테 좋은 말, 따뜻한 말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내고 제 수준이 아직 그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눈치 볼 때가 많더라요 그래서 가끔 제가 힘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애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는 제일 심했고 애들이 친구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되게 저도 모르게 질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평범하게 어쨌든 제가 당구선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은 걸 즐겼지만 어떨 땐 그런 관심이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내 친구들처럼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저에게 잘 친다고 해주고 응원하고 있다고 해주시면 너무 좋고 제가 만들어낸 결과도 칭찬받으면 더 기분이 좋고 공이 득점할 때그 맛이 저를 계속 당구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나 당구 선수라는 걸 그냥 잊고 나 무슨 과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미용실 언니 할것 같다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이런 거할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제가 뭘 할지 상상이 안 가요 당구를 안 했을 때 워낙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고 쉽게 실증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당구를 치지 않았으면 뭘 하고 있을지 아직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약간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당구 치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내가 당구 아니면 잘하는 게 부각되는 게 없어서 당구 아니면 바보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구를 쳐야만 내 존재감이 인정받는 느낌이고 나의 존재가 있는 느낌이어서 아직도 <웃음>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더 확실히 단단해져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태껏 선수권이고 뭐 방송 경기도 많이 해봤는데 팀 리그라는 거가 저희 팀원들이 뒤에 있다는 거는 든든하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부담감을 이기고 내 경기를 펼치려면 내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좀더 성숙한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좀 겸용히 받아들일 줄 알고 남을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진짜 웰뱅 피닉스는 저한테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예요 저는 외도움을 많이 타서 당구라는 스포츠가 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늘 혼자 하는 스포츠였는데 이 웰뱅 피닉스라는 팀에 들어오고 나서 저의 뒤에는 다섯 명의 든든한 가족 게이랑은좀 다른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 뭔가 애틋한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팀리그다 하면서 저는 이번 시즌에 개인전은 우승 최다 우승이 목표고요 그리고 저번 시즌에 하지 못했던 팀 리그 우승을 이번 시즌에 꼭 이루고 싶어요 저번 시즌에 마지막에 흘렸던 눈물이 아쉬움과 후련함의 눈물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네저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경기에 뛸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재밌는 모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웰뱅 팀도 제 피닉스 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